세요라고 한다면 그런 추상적인 표현은 의사들에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제 의사를 만났을 때뭐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물어볼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음. 많으세요. 분인이좀 준비하고 좋은 쿨팁.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라인 소마카 이태희 원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형 어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될 쿨팁을 제가 어네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청아외과에 오기 전에 자기 얼굴이나 몸에서 어떤 게 가장 불만족인지 그거를 이제 잘 미리 알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당연히 진단을 해서 내 얼굴에서 뭔가 부족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다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성형이라는 게 질병 형태가 아니라 이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만족인 부분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굉장히 이쁜 사람도 만약에 기술적으로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성형을 하는 거고 또 남들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거 자체로 꼭 성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 성형외과에 방문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어떤 게 제일 불만족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떤 거를 바라고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모습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막연히, 예쁘게 해주세요. 뭐, 나는 우아하게 또는 뭐, 아주 고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추상적인 표현은 의사들에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쌍갈프 같으면, 어, 아웃폴드냐인폴드냐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또코면은 꽃대가 어느 정도이고, 꽃의 느낌은 반보성코냐, 버성코냐, 뭐 직선코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가능하다면 적당한 사진을 골라서, 어, 저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또 사진도 뭐, 예를 들면 우리 10장씩 안 오면 의사가 더 헷갈리겠죠. 어, 구체적으로 매장씩 이렇게 적당한 사진을 가져와서 사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성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좀 준비하고 좋은 그런 꿀팁. 세 번째, 어, 적당한 이제 사전 공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그 원하는 그런 성형술에 대해서 대략 이런 게 어떠한 것이다. 또 남들의 후기라든지 뭐 간단한 그런 지식들은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또 여기서 항상 모든 건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어서 뭐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약간 불필요한 그런 정보도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뭐 이런 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주 올바른 지식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적당한 공부를 해온 다음에 의사한테 물어본다면 훨씬 더 올바른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사한테 물어볼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하면 더 훨씬 좋으세요. 의자를 만났을 때뭐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물어볼 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뭐 종이에다 이렇게 몇가지를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본다면 의사를 막상 만났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번호 수업하는 거 물어본다고 의사들도 물어본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일 것은, 어, 어떤 병원을 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성형이라는 거는 이제 마법이 아니고 의학이고 또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의학자로서 이게 충분히 신형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두상의 크기를 줄이거나 중압병의 길이를 추인다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 수전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성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봤을 때 어떠한 것도 다 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될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